한국 특촬물은 1967년 대개수 용가리 로 시작됐고 당시 부족한 기술력 때문에 일본 특촬물을 참고해 명맥을 이어 왔습니다. 한국에선 유아용이란 인식으로 비급 영상물들이 넘쳐났고 그나마 지구용사 벡터맨과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만이 성공다운 성공을 거두지만 최근 제작된 아머드 사우로스도 표절 논란과 작품성 논란으로 한국 특촬물 장르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죠. 일본은 고질라 슈퍼전대 울트라맨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명맥을 이어 왔으며 미국 시장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일본에선 특촬물 출신 배우 스다 마사키가 최우수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특촬물로 오랫동안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넷플릭스로 나온 오징어 게임이 큰 성공을 거두어 이정재 배우가 한국 최초 특촬물로 7개의 상을 탔습니다. 일본은 만화와 게임을 실사화로 만드는데 오랫동안 꾸준히 투자해왔고 많은 비판과 실패도 있었지만 현재는 새로운 실사 영화 강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실사판 시도의 원조는 한국입니다. 대부분 불법 무허가이긴 하지만 일본, 미국보다 최초로 실사화한 영화들이 많은데요. 1994년 헐리우드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실사 영화가 만들어졌지만 한국은 1992년에 이미 스트리트 파이터 실사 영화를 제작했고 아류작을 포함해 20여 편의 영화가 제작되었죠. 스트리트 파이터와 마찬가지로 오락실 게임인 용호의권 실사판도 존재하며 인기 만화 쿠모보이 친미, 북두의권, 피구왕 통키,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만든 드래곤볼 에볼루션보다 19년 앞서 만들어진 심영대 주연의 드래곤볼 실사판도 나왔습니다. 닌자 거북이 영화도 한국에서 최초 제작되었죠. 한국에서 만들어진 북두위권 실사 영화는 일본 공중파에 나가 망신을 당한 적 있습니다. 북두위권 권리를 갖고 있는 가시무라 대표이사는 분노해 방송에서 고소하겠다고 선언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작품을 감상한 후 이것은 북두위권이 아니며 고소하게 되면 북두위권이라 인정하게 된다며 깔끔하게 고소를 포기했죠. 90년대 한국 특촬물은 심영래가 장악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으로 유머 1번지에 나온 영구 캐릭터로 큰 인기를 얻었고 우레메 시리즈를 포함해 영구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영구와 땡치리 시리즈 외 10여 편 일본 우주 형사물을 표절한 스파크맨 등 90년대 당시 비디오방엔 심영래 영화만 40여 편이 차지할 정도로 오랫동안 전성기를 누렸었죠 한국의 찰리 채플린이라 불리던 어느 날 뜬금없이 한국 SF 영화감독이 되겠다며 개인 영화사 영구아트를 설립했는데 이후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되며 잘나가는 듯했으나 티라노의 발톱부터 파워킹 드래곤 투카가 망해버렸고 갑자기 고질라랑 맞짱 뜨겠다며 전설의 괴수물 용가리를 선보였지만 저퀄리티 c g 와 처참한 작품성으로 어린이들도 외면해버렸죠. 하지만 뜬금없이 용가리 치킨으로 성공했고 더 나아가 애국심 마케팅을 동반한 디워를 선보였는데요. 이번에도 많은 논란만 일으키고 실패하고 맙니다. 영화로 번도는 영화로 까먹겠다는 신보인지는 모르겠으나 영구의 최종 영화 라스트 가파더까지 찍었는데 심영래 감독의 마지막 커리어 작품이 되어버렸죠. 영화 디워에서 심영래는 은근슬쩍 이스터에그를 남겼는데요. 심씨의 동물원이 등장하고 LA씬에선 한국 차량들이 등장하죠. 조선시대씬에 등장한 이무기 추종자 보스는 영구라고 외칩니다. 시명 내의 파워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티라노의 발톱을 찍을 당시 현재 국민 MC가 된 유재석을 포함해 모든 개그맨들을 총출동시켰는데요. 유재석은 영구와 우주 괴물 불개리에도 등장하죠. 티라노의 발톱은 많은 분들이 주라기 공원과 맞짱 뜨다가 망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티라노의 발톱은 주라기 공원보다 1년 늦게 개봉했으며 주라기 공원 속 많은 장면들을 표절한 작품입니다. 실제 주라기 공원과 맞짱 떴던 영화는 영구와 아기 공룡 쭈쭈였죠. 티라노의 발톱은 24억을 투자해 겨우 1억의 수익을 올리며 대박 망했는데요. 어른이 봐도 심각할 정도로 잔인한데다 공포스러운 연출이 많았고 작품성도 떨어졌기 때문이죠. 티라노의 발톱에 출연했던 송은이는 가장 무서운 장면을 엔딩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죽은 줄 알았던 티라노가 눈을 뜨며 후속작을 암시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송은이는 후속작이 나올까봐 무서웠다고 말했죠. 영구와 땡치리 속에 등장했던 강아지 땡치리는 이탄까지 등장한 후 심영래가 직접 입양하여 키웠습니다. 그 뒤에 나온 작품들은 제목이 영구와 땡치리임에도 땡치리는 등장하지 않죠. 1990년에 출시된 특촬물 반달 가면은 당시 호랑나비 김은국 주연과 형사물과 히어로가 합쳐진 독특한 전개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 작품에 등장한 김은국은 출연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반달 가면은 BUM 영화 제작소에서 만들어졌으며 슈퍼 홍길동 시리즈를 시작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마지막에 피고왕 통키를 무허가로 실사화한 작품이 망해 조용히 사라졌죠. BUM 영화제작소 사장은 김은국뿐 아닌 영구와 흡혈귀 드라큘라를 찍은 심형래와 개그맨들에게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빤스런했는데요. 훗날 김은국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돈달라며 이 사장을 공개수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달 가면은 일본의 월광 가면을 표절한 작품이었으며 3편에서 두명의 반달 가면이 합체한 모습은 거수특수 자스피온을 표절해 완구로 판매하기도 했죠.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한국 특촬물우레메은 1989년 극장 개봉에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무려 9편이나 제작되었는데요. 현재의 시선에서 보면 추억과 동시에 괴랄한 작품이지만 당시 컴퓨터와 놀거리가 없던 시절엔 최고인 작품이죠. 하지만 비난할 것은 비난하고 가야겠죠. 우레메은 일단 일본 특촬물 바이오맨을 표절했으며 우레메의 로봇 디자인은 일본 애니메이션 닌자전사 토비카게의 메카닉 국내응의 표절입니다. 그 뒤에 나온 메카닉들도 모두 일본 로봇을 그대로 가져와 완구로 팔아먹었으며 이티와 e 스타워즈를 포함한 여러 헐리우드 sf 영화 디자인 과 전개를 그대로 가져오기도 했죠. 웃긴 점은 우레메가 정부 지원자금 을 받아 리메이크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 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히어로인 슈퍼맨과 사이클롭스를 그대로 표절한 표지가 뜨고 많은 비난과 함께 무산되었습니다. 한때, 로보트 태권부이가 실사 영화로 제작된다고 발표된 적 있는데요. 20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해 김윤석이 출연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현재는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예전에 내국심 마케팅이 통했지만, 시대가 바뀌어 국뽕이라 맹비난 받은 데다. 사실상 로보트 태권부이의 탄생이 마징가 Z의 표절이었기 때문이죠. 놀라운 점은 한국 법원에선 로봇 태권부이가 마징가제트와 유사하지만 외관이 약간 다르기에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해버렸고 김청기 감독도 현재까지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청기는 로봇 태권부이뿐 아닌 황금날개, 은하함대 지구호, 혹성 로봇 썬더 A, 스페이스 간담부이 나라라 원더공주 등 일본과 미국의 작품들을 대놓고 표절한 이력이 있으며 특히 완구 판매와 짜집기 장면이 일본 방송에 송출돼 비웃음을 산 적도 있죠 영구와 땡치리 감독 남기남과 우레메 슈퍼 홍길동 등 어린이용 영화를 찍어내던 김청기 감독의 영향을 받은 심영래는 훗날 파워킹이란 괴작 특촬물 영화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작품은 포스터와 내용을 보면 알듯이 대놓고 스타워즈를 가져왔고 미국의 s f 물을 짜집기한 작품이죠 주인공인 파워킹은 다이버의 외관을 가져왔고 우주악당 보스의 이름은 스타워즈 감독 루카스이며 병사들과 메카닉 디자인들도 스타워즈와 다스베이더를 가져왔고 이적 보행 로봇은 로봇 카트를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웃긴 것은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국군들이 우주 악당들을 물리치는 장면을 넣어 국뽕을 채워주기도 했는데요. 파워킹 말고도 아기 공룡 츄츄와 드래곤 투카가 망한 게 너무 한국적인 배경이라 망했다고 생각한 심형래는 이때부터 미국병에 걸렸고 외국인 배우들을 섭외해 수출판용 파워킹을 따로 제작하기도 했죠. 여기서 그만뒀어야 하지만 자신감을 얻은 심영래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용가리와 디워까지 찍고 맙니다. 심영래가 디워 촬영 당시 LA 도심의 촬영 허가가 나지 않자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었는데요. 이 말은 국뽕 마케팅을 위한 뻥카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지사는 LA에서 600km나 떨어진 세크라멘토에 있으며 LA 문제에 주지사가 직권남용까지 하면 나설 일도 없고 대통령도 지자체의 행정에 관여하지 못하죠. 아마 심형래는 캘리포니아의 주도가 LA라고 생각해 내뱉은 수많은 허풍 중 하나로 보입니다. 아바타를 제치고 천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 괴물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어릴 적 실제 한강에서 괴생물체를 목격한 적이 있었고 2000년대 용산 주한비군이 포르말데이드를 한강에 무단 방류했던 실제 사건에 어릴 적 경험을 추가해 각색한 영화 괴물이 탄생했죠. D급 폭력 영화의 대부이자 여자들도 무자비하게 피떡으로 만드는 남녀 평등의 영화감독 쿠엔틴 타란티노는 영화 괴물을 보고 공주노의 덕후가 되었습니다. 감독이 되기 전 비디오방에서 알바하며 안본 영화가 없을 정도로 영화광이죠. 특히 중국의 특촬무연물과 일본 특촬물을 보며 킬비를 제작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죠. 이런 쿠엔틴도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보기 전까진 한국 영화를 보지 않았었는데요. 이유는 심영래의 용가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미국 영화인 척하는 트랙이라고 평가한 뒤 혼란이와 한국 영화를 끊었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